금도할같아안보여신기하 매번 컴백이 좀 많이 좀 미뤄지고 해서 좀 많은 음. 노래를 많이 못들려드려요 못 팬분들께. 그래서 좀 음. 죄송한 마음도 있고 1년 만에 컴백을 하게 돼서. 근데. 또 저희가 이번에 1년 만에 컴백을 한 만큼 이번 빛나라는 곡은 정말 스타일링도 그렇고 곡적인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시기, 신경을 엄청 많이 썼거든요. 멤버들끼리도 신경 쓰고 저희 프로듀서 형하고도 같이 신경을 쓰고 해서 만든 곡인데 그래서 또 이번 곡 같은 경우는 또 조금 더 즐겨서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더 사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1년 만에 이제 컴백이라서 좀 많은 감정이 좀 교차를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죄송하게운 마음도 있고 또 컴백을 하게 돼서 행복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보야되 응. 신기한 거 내가 이렇게 있어이렇바에어고생했습니다고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다어네 저희가 화요일부터 지금 이제 방송을 축 하고 있는데요 어 이제 1년만에 방송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긴장을 팬분들 앞에서 안한척 이렇게 했지만 되게 긴장도 많이 하고 설레는 마음이 되게 크더라고요 어, 그 시간이 되게 막 머릿속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뭔가 하나하나 되게 다 기억하고 싶었어요 또 1년 전에도 그렇고 뭔가 컴백이랑게또 어떻게 해서 언제, 언제 또 한국 분들한테 또 마주 볼지 모르니까 <목소리> 팬분 한분한분 한분 얼굴도 이렇게 뵙고 싶었고 그무대 공기도 한번더 맡아보고 싶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 만에 저희가 컴백을 했는데요. 어좀 책임감이 좀 있고요. 사실은 옛날에 만약 신나기만 했다면 지금은 좀 사활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 만약 즐겁지만 않네요. 이한 분들 한 분들 무대 한 놓치지 않고. 저희가 좀더 강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다양한 변신과 시도를 겁없이 했는데 이게 잘되는 분들과 좀 교감이 돼서 저희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뭐 임팩트가 올해는 정말 임팩트인 한 해를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임팩트의 첫 시작을, 올해의 첫 시작을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디서 왔어? 제오 원라 네, 제가 저희가 이제 그 전에 뭐 롤리팝 또텐션너뭐 뭐 이런. 앨범 때는 제가 좀 귀여운 그런 애교를 담당을 하고 좀 애교를 많이 부리진 않았지만 또 그런 잔망을 맡았다면 이번 앨범부터는 이제 조금 더 성숙해진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많이 했고 그래서 뭐 애교가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잔망이 없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어른스러운 좀 성숙한 이미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막 저희가 항상 오랜 공백기를 가지다 보니까 팬분들께서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항상 최대한 빨리 이렇게 팬분들을뵐수 있고 그런 자리 만들려고 하는데 여보 활동으로 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요번에 진짜 준비를 많이 했었거든요 열심히 준비 하고 어떻게 하면 팬분들한테 자랑스러운 가수가 있을, 될수 있을까라는 거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 그냥 항상 그런 공백기들이 있다는 게 팬분들에게 더 멋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돼서 돌아오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항상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뭔가 저희가 못 보는 시간들을 최대한 저희도 줄이려고 많이 노력할테니까 항상 기다려줘서 어무고일 얘기도 하고 싶고 항상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얘기가 습니다 어, 그냥 버전에는 좀 치열함이 담겨있다면 약간 어쿠스틱은 조금 더 애절한 간절함 있잖아요 그니까 러 그냥 기존 곡은 가져야 돼! 가질 거야! 가지고 싶어! 어쿠스틱은 갖고 싶어! 가져야 돼! 갖고 아, 싶어! 이런 느낌이죠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온도 차이가 좀 있어요 약간 조금 더 기존 곡은 좀 포효하는 느낌이면 약간 어쿠스틱 곡은 좀더 애절한 느낌이 있죠 여러분들께서 그 차이를 느낌에서 들어보시면 더욱 더 오묘한 감정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전 확신을 합니다. 네, 안하니다 네, 안녕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 네, 네, 우리 그 마지막 이거 우리 단체 막 첫방 마지막 우리 인터뷰 어, 어... 하나 둘셋 위에 리인 임패! 팩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저희가 어, 첫방네 막바지죠 오늘 인기 가요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첫, 이렇게 첫 방을 무사히 다 마쳤습니다. 인기, 네. 네 안녕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벌써 아니요.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생각해 보니까 네.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웃음> 아 이렇게 저희가 또 이번 주 되게 더 어떻게 하면 좋은 무대 만들 수 있을지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기 가요는 또 특히 더 무대가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세트 너무 예뻐. 예쁘게 지어주시고 모든 세트가 되게 예뻤어요. <웃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컴백을 준비한 거는 준비한.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는데 네. 벌써 컴백을 한지 일주일이 지났네요. 네. 그러게요. 이제 아. 저희가 어떻게 보면 활동은 딱몇 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벌써 네. 일주가 지난 게원월섭섭하네요 어차피. 네.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한 네, 시작이 걸려더 많이 할수 있으면 많이 했으면 좋겠고. 네, 아무튼 저희의 빛나 무대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고 하려는. 네. 네. 아 마무리. 저희가 이제 빛나 이렇게 첫 방이 끝났고요. 네. 첫 방은 뭐니 뭐니 다 아쉽잖아요. 그쵸? 아쉬움을 보완해서 둘째 주부터는 더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첫 방만 네. 보고 그렇게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알겠죠? 네. 모든 방송을 다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민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팬사인에서 만나요.